오늘이 2022년 6월 22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그래서 반바지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패턴을 대충 탄력에다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좀 큼지막하니, 흔히 제가 허리저 뭐야, 힙이 40인데, 이렇게 큼지막하다 따갖고 이쪽에다가. 재봉선을 없애보려고 양쪽으로 간단히 주머니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거 대충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자, 이거 시즌을 2cm만 주겠습니다. 맞습니까 내려, 낮게 하는 거잘 모르겠는데 이게 천연색에다 원단에다가 염색을 해놔서 굉장히 까까한데 단말이라 미디를 굉장히 길게 쓰면 여기에 좀 완성선인데 미디가 얼마냐면 1 2 반입니다 집에서 편안하는이불요 앞판은 이렇게 해서 재단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봉선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재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웃음> 지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했더니 여기도 앞판이고 뒤에도 앞판이고 <웃음> 아 옷을 40년 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잘라야 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절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판도 그렇게 뜨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옷을 40년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뒷판을 여기 왓기를옆 재봉선을 안 자르고 그냥 흘려면은 이쪽이 앞판 이쪽이 뒷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앞판을 놓고 따블로 놓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시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판에서 시접을 좀 줘가지고 이, 이 패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뒷판을 이대로 줘가지고 똑같이 잘라서 앞판 뒷판 정식 바지어댓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너무 올렸네 아하 이렇게 또 조금 음. 시점을 구워야 되는데 이시점 잘렸다 하니까 길게 위에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잘라 보겠습니다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어, 그, 그를 놔두세요. 지금 해서, 어, 편하고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위시 길고 좋습니다. 음, 한 중앙에 왔어요, 지금. 아주 좋은데요 밑으로는 땡보면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는 안 나오고 밑으로 너무 밑으로 숙여 숙여 바지가 가운데로 오게 네. 예. 좋습니다 약간 커가지고 제가 앞에가 바았잖아요 새로운 옷입니다 새로운 옷 고무줄 제가 이제 그 고무줄 넣는 방법만 제가 아려켜릴게요이따라고요 어 찍히고 있네 지금 허리가 42 잖아요 안 찍혔어 안찍 눌러줬어 안 눌러줬어 42 잖아요 지금 42인데 이 사이즈로 하면 안되고 간단히 맞추는 방법이요 자기 옷을 할때는 남의 옷을 할때는 3인치가 적게 하면 됩니다 공줄이 없어서 이걸로 할거거든요 너무 조이면 안되니까 그래도 요정도만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은 바지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박으면 좀 늘어나니까 조금 적게. 이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박고 또받고 대부분 됩니다. 그래고 뒤집어서 박으보면 됩니다. 이 반바지 이름이 뭐냐면, 얼렁뚱땅 반바지입니다. 주머니도 없이 얼렁뚱땅 대충. 그몸면만잘 많이 먹었잖아요 색깔이 국방색 같이 이런다고, 저 형님이 하나 만들어준다 했더니, 아, 안 입어. 그러더니 옷이 만들어놓은 게또 멋져 보네요. 옷은 항상 보면은, 원단하고 볼 때하고, 옷을 만들었을 때하고는 감각이 틀립니다. 집에서 는데요 편하네요. 집에서 입으면 뭐 데끼는 습인데주머니를이거 하나 갈아야 되겠어요. 아웃 포켓을 이렇게 금방 주머니. 뭐 하나는 담배도 넣어야 되고. 아 담배는 안 피니까. 여기 핸드폰을 넣어야 되고 지갑 넣어야 되고 양쪽에 하나 아웃 포켓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와또 편하고 좋은데요. 너무 좋다고요. 샤워 하고 나왔을 때 이거 입고 나오면요 좋지. 얼른 이게, 이 바지 이름이 얼렁뚱땅 대충 반바지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가완성 됐습니다. 이 바지 이름이 얼렁뚱땅 대충 만든 바지입니다. 허리도 딱 좋습니다. 고무줄 넣을 때요, 빼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남해 오실 때는 허리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4인치를 빼세요. 공줄이 너무 땡기면은 마이너스 3인치 공부에 짱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3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4또 이렇게 이제 자기 거할 때는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도 하나 달았어요. 핸드폰도 놓고 이렇게 하려고 눈 따고까지 응. 대충 잘 만든 반바지. 뒤도 땡기지도 않고요. 안 밀기도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길게 했냐면 미디어는 13으로 했습니다. 13. 13. 허리는 44. 엉덩이. 그래서 흘러오면 좋 기장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